나 내가 어제 좀 자기 전에 연구를 좀 해봤다 선생님들 내가 이거 3... 이거 뭐지 일단은 내가 그 공카 보고 공부를 좀 해가지고 이거 병서 다 넣었거든? 감태정 50 50 만들고 병서 근데 맞게 넣었는지 모르겠어 나 일단은 이렇게 넣었고 맞게 넣어 놓은 거 같긴 한데 이렇게 넣었거든 감태정? 감태정 혹시 키우시는 분 있으세요? 병서 이렇게 넣었고 그 다음에 내가 참 그... 내가 지금 약간 고민하는 게 지금 유장조랑 감태정 50 찍고 각성에 병서 넣었어 그 다음에 정욱 하우양 곽가를 한번 키워보려고 하거든 어? 내가 어제 막 고민을 했어 나 혼자 야 너무 웃기잖아 내가 어제 너무 피곤했는데 그한 시간 동안 내가 직접 잤어 이거 덱 보고 그래서 한번 도전을 한번 해보고 싶은 거야 내가 있는 카드에서 근데 봤는데 원래 조 조조 하우양 곽가 이렇게 쓰잖아 근데 내가 조조가 없어가지고 아 무슨 왜 뭐, 개망대기야? 이게 개망대기야? 아니던데? 나 괜찮던데 내가 생각했을 때? 그래서 내가 전법도 넣었어 심지어 이거 있는대로 근데 나쁘지 않던데 나는 아 내가 그래가지고 내가 이거를 보고 얘네 전법을 보고 내가 있는 전법으로 이걸 넣었어 일단은 그 나쁘지 않던데 나는 왜콜처 쇼크지 이게? 야 이게 콜처 쇼크야? 야 없으면 좀 없는대로 맞춰 살면 되지 꼭 모든 사람이 샤넬을 들고 다녀야 됩니까 선생님들? 에코백 좀들 수도 있는 거지 어? 아나 진짜 왜 이렇게 바라는 게 많아 얘들아 조자가 없는데 지금 봐봐 지금 내가 이게 최선이야 봤을 때 어. 아니 봐봐 지금 맞출 수 있는 덱이 저게 베스트야 근데 내가 이걸 근데 내가 한번 키워보고 싶은 거야 얘는 어, 내가 정옥이 들어간 덱을 한번 써보고 싶었어 근데 나쁘지 않던데 내가 이거 보여줄까 전보 내가 전보 보고 막 이거 어떻게 할까 좀 했거든 이 봐봐 아니 안 갈려 개, 괜찮잖아 얘들아 이거 봐봐 이렇게 넣었어 내가 새로운 덱을 창설하겠어 윤서덱 정옥 하유영 곽가로 내가 레전드 역사 써준다 오토즈에0 0원 갈렸다고? 얘들아 왜 너희들 눈이 지금 유안장에 맞춰서 그렇지 손손곽 쓰면 이거는 완전 손손곽 쓸 때를 좀 생각을 해봐 어? 손손곽이랑 비교했을 때 저거는 대단한 거야 얘들아 아 진짜 얘네 또 바라나는 삼래니의 꿈과 희망을 밟아버리네 진짜 바로 내가 좀 공부를 좀 해가지고 전법도 넣었다는데 라고 서성강그 정도 안 갈린다고? 그얘왜그 그 정도 갈리는 거지? 아니 얘 랩이 낮잖아. 내 생각에는 진짜 정욱 내가 새로운 그 덱을 창조하겠어. 정욱 화우연 얘들아 이제 3 시즌에 이렇게 가면 된다. 정욱 화우연 곽가 이거야. 정홍전수 험난 덱이라니 <웃음> 아니 너네 진짜 이거 나한 시간 동안 고민해서 내가 만든 덱이라고 잘봐 쓰레기 대가 아니야 진짜 잘봐야 하우연 이거 주장 주장 딱 목만따 내가 일부러 여기 또 병무상세 놓고 하우연에 이제 바로 허약상세 이제 정욱이 때리고 밥가가 그거 하면 돼 진짜 와 너네 나를 무시하네 얘들아, 내 보여준다. 레전드 쓴다. 아, 무슨 전법명이에요 선생님들. 와, 너네 진짜 나 따라하지 마 그러면. 어? 내가 이거 내가 한번 내가 오토 내가 넣어 내가 넣어볼 테니까 이거 보고 진짜 와 기가 막힌다. 따라하기만 해봐 진짜. 기가 막혀. 어, 그럼. 속도까지 계산해가지고 했어. 당연하지 하우연이 먼저 손빵을 쳐야 돼. 어, 이걸 이걸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속도까지 계산해가지고 내가 다 했다고. 점수 3만 점인데 왜 레벨 1이냐고? 사실 나도 이거를 믿긴 믿는데 저국 화면 과가를 이제 전부 어? 믿진 않아. 이거 망각하면 이제 80% 반환되잖아 어. 그래가지고 전부 믿지 않아가지고 아직 전부 점수는 안 넣었어. <웃음> 아니, 아니 아직 각성하면 안 되지 무슨 소리야? 하면 안 된다니까? 이거 망각하면 이거 손해니까. <웃음> 불신되긴 라고 어 아니 무슨 불씬댁이야 <웃음> 아니 내가 새로운 띵 만들었다고 여러분들 아나 진짜 아 너네 따라 기원해봐 아, 내가 이거 필요도 17분에 내가 한번 내가 정옥 하우영 곽과의 새로운 역사 보여준다 와 진짜 망대가 아니에요 선생님들 내가 진짜 이거 이걸로 새로운 역사 쓴다 지금 나 이거 포기 안해나 이거 포기 안해 이걸로 새로운 역사 쓴다 어. 30까지 키우고 육토박아서 어, 병력 2000도 안 걸리면 열흘들어간다고아 잠시만 아니 전법점수 안놓고 30까지 넣었을 때? 아니 리, 잠시만 리나노 리나노 전법점수 이거 안놓고한 개도 안놓고 육토박아서 병력 2000도 안걸렸을 때? 어? 아니요 전법점수 넣어도 돼? 갑자기 전법점수 바로 넣어버릴까? 여기 다? 아 리나 아니 그니까 약속해 리나노 어 아니 리나노, 약속해봐, 어. 아, 무슨 쓰레기 대기에요, 진짜. 아니, 얘는 진. 아니, 아.. 나 어이없네. 리나노, 진짜, 3시즌에 이거 쓰면, 쓰기만 해봐, 지금. 어, 3시즌에 이거 쓰기만 해봐. 여러분, 이거 될것 같아요, 안될것 같아요? 이거 6토에 이거 레벨 30 되고, 6토에 넣었을 때 병력 2000, 2000 이하로 갈릴 것 같아. 2000 이상으로 갈릴 것 같아. 이상이라고? 진심으로 안 된다고? 4천 이상이라고? 너네 아 얘네 좀 약간 모르네 와... 내가 레전드 역사 새로 쓴다 어 해볼게 어아 근데 이게 30부터 빨리 만들어야 돼 그러면 음. 아 병석 끼고? 아니 이걸 정확히 해줘야지 리나노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다 어열흘 들어갈까봐 지금 아니 무슨 에스 위안 잡으면서 짠 대기예요 선생님들 너네 그렇게 극질해도 돼? 이거? 어? 어 얘네 지금 이거 개그로 생각하는 거 같은데? 리나노가 쓴 장수 배치하는 법. 리나노가 쓴 장수 배치하는 법. 장수 목록 및 전법을 방송해 보여준다. <웃음> 나 내가, 내가 덱짤 거야. 내가 덱 짜가지고 어? 여러분의 유행의 선도주자가될 거야. 와 진짜 앞으로 날 따라하게 만들 거야. 느낌 왔어. 느낌 왔어. 이거다. 아 보여준다. 이거 이거 10까지 만든다. 어. 다, 다.. 해 근데 그건 거 이거 각성 시켜도 돼? 그냥 각성 안 시키고 10가지 해? No, no, no. No, no. No, no. 뭔 소리야! 왜 멈추라는 거야 계속 얘들아 아니 무슨 기립치 특징이 이 길이 안니는순 아니 다 읽어봤어 나 지금 이거 읽어봤어 이거 뭔데기냐고요? 이거 정화학이라고 저... 보는 대기라고요 내가 밀고 있어 정화과. 아, 뭐, 아니, 다 읽어봤어, 얘들아. 이거 내가 한 시간 어제 내가 솔직히 말하면, 내가 오늘 새벽에 아침 잠도 못 자고 이거... 이걸 내가 생각을 했어. 이러, 이렇게 내가... 그... 내가 하면 좋겠다. 내가 이거 전법까지 내가 생각을 해서 딱 넣었어. 지금 윤 새벽에 이런 쓰레기? <목소리> 아니 아나 진짜 나 오해 없네 지금 아나 이거 진실인데 나 이거 나 이거 칭찬받을 줄 알았는데 나는 이거 아 아니, 이거 방송감 아니야 아 아니, 이게 무슨 내 달아버린 시간이야 아무거나 때려박는다고요? 말을 너무 심하게 하시네요 선생님 이게 진짜 내가 여러분들 그럼 설득해볼게 미나야 신한다 윤서야 도이지. 도이라고 말해줘 제발. <웃음> 아니 내가 설득해볼게. 이거 아니 이거 진짜 와 이거 나어나 어, 나 이거, 나 이거 순천말줄 알았는데 생각을 해봐라. 아니 잘 봐. 장점이 뭐냐면 여러분들 기병대지붕병대지 그리고 병기도 돼. 레전드. 기병, 붕병, 병기돼. 이거는 협객 컨셉. 공짜. 이걸 던지고 사가면 안살것 같아서 공짜로 보십니다. 필수대기야 솔직히 말하면. 아그그 그, 그걸 누가 쓰냐고.